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트레비의꿈입니다 오늘은 요새 한참 빠져서 했던 게임 하나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무슨 게임이냐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N 게임 중 세번째쯤 될것 같습니다 퍼니파우에서 제작해서 맨마블을 묻혀버린 비운의 게임 7개의 대즈, 그랜드 크로스입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게임을 고를 때는 세가지를 반드시 걸러라 먼저 3N 게임 걸러라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원작 게임 걸러라 마지막으로 수집형 RPG 게임 걸러라 이 게임은 걸러야 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게임입니다. 3N의 게임이며 애니원작의 수집형 RPG이기까지 하죠. 벌써 넷마블 플러스 가차는 망겜이라는 공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네요. 자 아무튼 이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은 기본적으로 세로모드입니다 사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좋아하시는 모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모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플레이어를 통해서 가로모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진행되는 스테이지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각 챕터 및 마을, 보스전, PVP 등이 오픈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익숙한 만큼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튜토리얼이 있지만 튜토리얼을 진행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양산형 시스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광어 양식장에서 방금 꺼낸 광어 같은 느낌입니다. 어차피 어떤 녀석을 꺼내도 똑같을 테니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른 게임이랑 스킨만 다르다 뿐이지 영웅 나오고 가챠 나오고 영웅 도감 진화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양산형 게임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게임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설명이 가능하니까 넘어가고 이 게임이 그래도 다른 양산형 게임보다 나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먼저 익숙한 IP입니다. 7개의 대제라는 유명한 원작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는 뭔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죠. 또한 진행되는 스토리라인, 이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딩 씬 하나하나마저도 스토리라인과 연결이 돼있어서 상당히 정성을 들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SSR 등급의 영웅들을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가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그냥 엔딩이 있는 RPG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만 한번 쭉 진행해도 무료로 진행하기에는 손색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투를 진행할 때 스킬을 사용하는 모션이나 연출은 다른 게임과 비교해도 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또한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이 꽤나 독창적이고 괜찮았습니다. 카드를 드래프트해서 때에 따라서는 카드를 조합하고 순서에 따라 사용하고 합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유도할 수 있으며 어떤 캐릭터는 탱커, 어떤 캐릭터는 딜러, 버퍼 이런식으로 캐릭터마다 특징이 꽤나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들에 대한 다양한 코스튬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를 획득하는 루트도 과금, pvp, 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캐릭뿐만 아니라 코스튬을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착용했던 장비를 다시 뺄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옛날에 네마블은 이런거 절대 안해줬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장점은 이정도인 것 같네요 그럼 단점도 봐야겠죠 먼저 가장 큰 단점은 양산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스토리가 빠방해도 전투를 잘 만들었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전투는 게임을 쉽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만성행동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행동력의 최대치가 낮고 소모량이 많아 자주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면 게임 자체를 많이 할수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은 랭크가 오를수록 행동력의 최대치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보스전 한 번을 진행하는데 행동력은 15개가 필요한데 3분의 1씩 45분을 소모해서 회복해야 하고 한계치도 낮아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캐릭터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캐릭터의 한계도 너무나 잘 나타났습니다. 태생 SSR과 태생 SR의 차이가 심하고 육성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스탯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표현된 캐릭터의 특징은 결국 성능 때문에 최종 엔트리에 속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의 한계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뢰와 고등급 던전을 가기 위해서 강요되는 노가다도 상당했습니다. SSR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을의 친밀도를 5단계까지 올려야 되는데 장비를 파밍하는 과정도 지겹지만 파밍을 하기 위해서 친밀도를 올리는 과정도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게임 초반에 장비를 마음껏 교체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필요한 성능에 따라서 장비를 세팅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SSR 장비 이후부터는 교체에 게임머니가 필요했습니다. SR까지는 매우 재밌게 게임을 진행했는데 SSR 장비를 맞추면서부터 급격하게 재미가 없어지더군요. 당연히 그냥 착용해체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뭐랄까요 지금까지 그냥 기만당한 느낌이랄까요? 또한 장비의 기본 능력 수치는 랜덤으로 나타납니다. 이 역시 SR 장비까지는 게임머니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SSR 장비부터는 옵션 변경에 캐시 아이템인 보석이 필요했습니다. 파밍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의 옵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파밍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행동력 부족과 맞물려 게임의 재미를 상당히 반감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시스템적인 한계일까요? 스토리를 모두 진행하고 나면 남은 건 하얗게 타고 남은 재... 아니 숙제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스토리가 나오길 기다리거나 그도 아니면 장비를 파밍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PVP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SSR 장비의 해체 및 옵션 변경과 맞물려서 장비 쪽에도 과금을 해야 어느 정도 PVP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글쎄요 뭐랄까요 스토리가 정말 괜찮았기에 와 이거 정말 넷마블 묻은 거 맞아?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아... 과연 넷마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임 일곱 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였습니다